자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이 숫자풀이다. 우리는 모든 것이 이 숫자로 풀이한다. 그런데 숫자로 풀려면 여러분들이 이 숫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치 어디서 나왔을까? 자, 그러면 이 숫자풀이풀을 하는데 우리는 크게 두갈래라는 것이다. 하나는 이 숫자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제? 하나는 인간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이것을, 이것을 결합하겠지, 그제? 이것을 우리는 풀어갈 것이다. 그러면 요 근래에 와가지고 여러분들 보게 되면, 하, 늘 캔다고 했지. 1부터 81수, 1부터 36수, 뭐 1부터 뭐 어? 8수 그래가지고 이 숫자를 단순하게 정말로 단순하게 숫자로만 인식하는 이 사고 때문에 모든 학문이 풀릴 수가 없다는 거다 생각해봐라 뭐 1은 풀게 되면 81수가 어떻고 82수에 어떻고 뭐 <웃음> 주에게 보게 되면 64가지 이 개수 늘키는데 개수를 다양화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있는 사고 때문에 이 정말로 근본을 풀어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 숫자의 정확한 의미와 이런 것도 우리는 풀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해서 자 인간을 위해서 상담을 하고 카운셀링을 하고 우리는 컨설팅을 하고 하는데 인간의 이 정체를 모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풀까? 그죠 그러면 우리는 두개다 알아야 된다, 그죠 이것을 우리는 완벽하게 이론으로 정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는 결합이 되게 되게 되면 우리는 무엇으로 풀릴까? 학문으로 풀리게 되겠지. 자, 학문과 우리는 이론으로 풀리게 된다. 그러면 인간을 상담하는데, 인간을 상담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유행이 있어요. 자, 불러보자. 지금 우리가 학문이라고 하게 되면 인간을 상담하기 위해서 탄생한 학문이라고 하게 되겠니요 학문이다. 사주는 아니다. 역학도 아니고 이건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사주나 역학은 학문 자체가 아니다는 거다. 꽝이다. 그러면 학문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다. 여러분, 이것을 안 배우고 말이야. 자, 막, 우리는 그냥 답만 막, 어디 집에 가가지고, 누구말따나, 우리 저 뒤에 앉아, 우리 선생님 몇 그릇 집에 가고막팍 하면, 막확 달려오도록, 쫑 빨리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버려야 된다. <웃음>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 했다 이.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가장 먼저 우리가 탄생한 인간상담학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우리는 그 할까 무엇을 할까 뭐라고 생각할까 이 학문이 옛날에 최고의 학문이라고 그랬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사기를 주면 박사기 앞에 딱 붙인 게 뭘까? 응? 우리는 닥터 하게 되면 학위를 줄때 뭐가 붙었나? 그 글자가 P H d 라고 했다 그죠? 모르겠다 이거지. 우리 박사기준 기재만 다 이렇게 놨잖아더 봤나? 이 뭐고? 모르겠다 이거지. 제발. 우리 선생님들, 저벌은 그럼 하기 바른 자기 하나도 없다. 아마. 공부할 자도도 없고. 이것이 이 닥터다. 이 닥터인데, 그제? 닥터인데, 어사인데도 이 PhD 해놨다. 그죠? 맞나요? 의학박사도 PhD. 공학박사도 PhD. <웃음> 심리학박사도 PhD. 그럼 PhD가 뭘까? 음. 이것이, 우리는, 필라소피가 이거 맞나? 응? STH. 에이, 에이 모르겠다. 다시 찾아봐라, 다시. PhD 한번 찾아봐갖고, 야거를 찾아봐 PhD. 내 스펠링을 가만히 안안 쓰다 보니까 하도 안 쓰다 보니까 필라 소피가 th가 필라소피 찾아봐 있어 그냥 철학 p h i l o s o p h -Y. p h i l o p h 와 S5, so, PHY, 그지? 그제? 필라소피다 그제자 이것이 우리는 뭐가? 단어가 뭐? 철학적. 철학이잖아. 그제 철학적이잖아. 그런데 우학박사를 주려놓고 PHD, 공학박사를 주려놓고도 PHD, 뭐 때문에 PHD를 줬을까? 이것이 우리는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는 철학이라고 이런 개념이지만 이거는 이론이야. 이론. 박사학위는 그냥 데이터를 가지고 푸는 실험 보고서가 아니라 이론을 정립한 학위라는 것이다. 이론을 정립한 학위다. 그래서 박사라는 것은 이론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면 이론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라는 것은 이론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필수적인 요건이 있다. 자, 새로운 이론을 우리는 정리하고 만들어내는 것도 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틀린 것을 찾아서 수정하는 것도 있다. 세 번째는 잘못된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교정할 수 있는 이론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학위를 주는 거야. 는거 그 뺏기 갖고 주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학위들은 전부 다 지금 내가 보게 되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학위의 한 70%는 완전 짝이 기 논문이 어느 누가 먼저 썼는가 조차도 모르고 있지 한 권이 어떻게 여러 수백 명 꼴백 명 뺏기 갖고 우리나라 그거부터 없애야 돼 누구말따나 복제 학문을 만드는 교수들은 전부 다 누구말따나 다쪽까봐야돼 완전히 그거 뭐고 학위를 갖다가 사꾸로 학위를 하는 거 우리나라 지금 뭐라, 뭐 우리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걸 할란가 모르겠지만 이게 다 쫓겨내돼. 야 그건 아닌 거야. 너무 논문을 너무 논문을 해가지고 이것 많잖아. 새로운 것도 만들 수도 있고 이것을 틀린 것도 수정하고 잘못된 것을 교정해갖고 이 데이터 기존적인 데이터들은 우리는 이거 뭐고 필라소피아 이들 말 이론이 없는 거는. 이거는 PHD가 아니야 그럼 이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이 PHD지 너 논문 뺏기갖고 한 글자도 한개안 틀리는 거 있지 전부 다 몽땅 다뺏기나르고 뒤에 설문지 몇개 계산한 거 있잖아 이것만 틀리갖고 그것도 확 놈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완전 정신병 천다. 정신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정신병 환자다 내가 솔직히 말해 학위 주는 선생도 그렇고 학위 주는 교수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그렇고 이거는 전부 다 정신병 환자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그 Ph.D.고 그죠? <웃음> 그래서 우리가 학문과 이론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학문과 이론이라는 분야는 어떤 학문과 이론으로 지금 내려온 정리되는 것이 학문이 뭘까? 자, 제일 처음에 우리가 가장 오래된 것이 우리는 철학이다. 인간과 관련된거다 이거는 우리는 또 가면 공황해가지고 이런거 하지 말고 이. 자 인간과 관련돼서 우리는 가장 먼저 발달된 것이 우리는 이 철학이야 아 그죠 철학이 오다가 실질적으로 거의 20세기 초다 이. 19세기 말뭐 20세기 초 정도 돼서 우리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발달된 학문이 뭘까 인간을 상담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 심리학이 다 심리학. 응? 그 다음에 인간을 위해서 우리가 발달된 것이 뭘까? 그 뒤에 우리는 인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의학이다 의학. 응? 우리는 거대 학문 중에서 우리 거대 학문 중에서 우리가 인간을 카운슬링하고 인간을 위한 학문. 이것은 이큰 범주가 이거다. 나중에 뭐 공대 뭐 이런 거는 우리는 전부 다 테크니컬한 과학일 뿐이고, 자 그러면 인간을 위한 학문은 이것인데, 그죠? 이것은 이것만 이론을 하게 되게 되면 답이 없다는 것이다. 말은 학문이지만은 학문이 되지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는 어떻게 여기에 플러스 이 과학이라는 것이 접목이 되는 겁니다 과학 자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옛날에 우리는 한의학 같은 데는 우리가 이래 가지고 자연 그대로 우리는 진단을 했죠 그치? 이것은 옛날 학문이고 요 근래에서 현대의학에서는 그래서 옛날에 우리는 한의학이됐고 요새는 한국에서 현대의학이라 잖아 이것은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과학을 동원해 가지고 과학 속에는 우리는 기술도 있고 뭐 모든 게다 있지 이 과학 속에서 우리가 발전된 것이 뭘까? 처음에는 우리는 천문학으로 발전됐어요. 천문학으로 우리가 이렇게 발전되다가 우리는 기술이 도입되고 과학이 발전되고 의학이 발전되고 생학이 발전되고 이렇게 주 분야. 하나는 큰 인간을 위해서 간 학문이고 하나는 우리는 자연의 현상 자연의 현상을 풀기 위한 이 과학이 발달된 거예요. 그럼 하나는 어떻게 인간 자체를 푸는 것이고, 자 과학은 어떻게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문, 응용 학문이 돼. 하나는 순수한 학문이고 하나는 응용 학문. 그런데 이 고약한 것이, 이 고약한 것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다 믿지 못하니 이것이 다 아주까지 인간의 심오한 이것을 다 풀지 못하니 여기서 발전된 것이 뭘까? 학문이 아닌, 학문으로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으니, 음. 예, 이것이 바로 우리는 이 종교, 종교학이라고 해갖고, 종교가 이거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야. 그래서 근래 들어와서는 이런 종교적인 개념들이 엄청나게 포함된 거야. 그래서 종교에 우리가 외국에 이제 우리 신부들이라든지 목사들이 오갖고 우리나라 종교는 돈으로 한 종교가 돼갖고 종교가 아니다고 그랬다 그죠 그리고 그거는 이제 기독교가고 그러는 거야 기독교가돈 타령하니까 11조부터 시작했고 원뭐 예수가 11조 내라는 법 없었다 이 말이야 그럼 우리나라 들어가서 11조야 다른 나라에 11조 없다 이 말이야 그럼 11조가 어디는 미국 가 갖고 누가 11조 내라노 그러면 우리나라 불교는 우리나라 불교가 어겠어 사지말아야 우리나라 불교 아니다 이 말이야. 저 습관문이 불교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종교가 우리나라 만 들어오면 어떻게 해? 핵에 망쳐간 짓을 해 보는 거야. 응? 세상에 생각해 봐라. 미국에서 11조 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기독교다 이 말이야 11조내라 으면 세상을 지금 잡은 만큼 재벌이다 우리나라 교회가 이만큼 어마어마한데 거기 1 1조내쓰으면 세상을 전부 다 종교를 다 만들었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미쳤단 말이야 생각해봐라 을 우리나라, 그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요만큼밖에 안되는데 미국에서는 이만큼인데 그것을 1 1조내쓰으면 우리나라 종교가 전세계 땅다 샀다 그 종교가 그래서 우리도 정신 좀 차려야 된다 아마 정신이 혼이 빠져 있으니까 지금 밥안에 우리나라가 지금 혼이 있는 사람이 없다 뭐, 이러면 이렇고 이러면 이렇고 <웃음> 뭐가 뭐 뭔지도 조차도 모른다 마. 온 천하가 뭐 누구 말 따나 이런 말 해도 되겠나 막배우러 오는 사람이나 가르키는 사람이나 뭐 정치하는 사람이나 온갖군데 뭐 좋은 천지가 뭐사기팔이니까 이게 뭐 되겠나 이러면안 되겠지. 자, 그래도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더라도 우리 몇 명이라도 있어야만이 올바른 길을 갈까 이가. 우리는 그래도 이 힘든 힘든 이런 상황이라도 열심히 가보는 거야, 올바르게. 자, 그러면 이거는. 학문이 아니잖아 그지 우리는 뭐 종교학, 말만 종교학이지 이거는 종교학문도 아니고 이거는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상담하는데 이것까지 우리가 공부한다면 이거 뭐 천하의 그거니까 이거 다책껴놓자 이거는 과학자들이 해라고 응? 이거는 과학자들이 하는 것이지 내가 그것까지 다 어떻게 다 알겠노? 그지 내가 어사가 될 수도 없을 뿐더러 그지 온갖 것, 천문학 우주과 같이 어떻게 다 알겠노? 여기서 만들어 난 거, 우리는 갖다 쓰면 되지. 자,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다. 이병철, 응? 어? 이병철 회장이 한때 이런 말이 있다. 인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지? 인재 중요하다. 그러면 내가, 인재가 중요하다는데, 내가 최고의 인재가 되어야 되겠나? 아니면 최고의 인재를 갖다 쓰면 되겠나? 그렇지. 내가 최저 인체를 갖다 쓰면 돼. 그래서 삼성이, 그 이병, 이병철 회장이 그만큼, 이거 인체력이 있던, 그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이끌어 왔겠지, 한때는. 우리가 이, 이 정중이 회장이야, 어? 무대뽀로 추진하는, 거. 어? 자, 없는 데서 새로운 걸 탄생시키는 그런 데큰역할을 해서 그제? 누가 하겠는 말이야, 그제? 뭐, 이게 될까, 안 될까, 망설인 사람 그거 죽도 다안 되는 거야, 아마. 망하든 흥하든 막 갖다 밀어붙여 놓고 하는 데까지 해보는 거야 이? 막히면 또 다른 방법을 듣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병철 회장하고 그 정주인 회장은 존경해야 돼 우리나라 이렇게 만들어진 건그두 사람이라고 생각해 다른 사람들이야 그 헛바이다 마. 내가 솔직히 말했어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 그제? 이러면 뭐 하겠노? 그러면 이제 이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의학은 모사들이 할 거에요. 우리가 뭐한다는말이 그죠? 그럼 남한 거는 이거야, 두 개. 그러면 이것이 학문이 되려면, 이것이 학문이 되려면 뭔가 논리가 있어야 되겠죠 논리가.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학교도, 학교도 거짓말지. 교수도 거짓말째, 학생도 거짓말째, 처음부터 거짓말째, 뭐, 상거짓말째밖에 없다. 누구 말한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이게 배우러 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철학가가 거의 없어졌다, 그지 없어진 마당에 말도 안 되는 이 사주 명리 가르치는 학교들이 천지다. 이거, 이거 한문따 아닌데, 이거 가르치는 학교가 정신 나간 학교지, 이거. 학문도 아니고, 수, 손 사기 치는 거 그거 가르치는 게 학교가. 저거 사주명리는 학교에서 전부 다 삭제해야 돼. 까도 없이고. 저 강의하면 안 돼, 저거는. 심리학은 그래도 맞나, 안 맞나? 학문적으로 이론을 정립한 게 일부분이지만은. 그런데 사주명리는 저건 학교에서 가르치면 안 돼, 저거 저거는 완전히 사익구이란 말이야. 저 학문이 사익구인데. 내 너무 심하나? 괜찮겠지? 내가 뭐 해도 어쩔 수없 근데 심리학은 어쩌 봐봐요. 심리학은 이큰 부분을 생각 안 하고 요만한 부분이라도 뭔가 뭐 통계를 도입하든지 뭔가 실험 데이터를 도입하든지 설문지를 도입해갖고 풀라고 했는데 사주는 어떻게 앉아갖고 이 글장난만 치는 거야. 그것이 논리에 맞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사고에서 싹 벗지 않으면 정말로 올바른 학문을 모한다는 거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가르쳐야 되는 거다. 그제? 완벽하게. 자, 예를 들면, 나는 자신있게 이야기한다. 사주명이 하는 사람이, 철학관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식이 있어도 이거 배아라 하는 사람이 몇명 노겠노? 어? 아, 있긴 있겠지. 그럼 몇 명이나 노겠노, 이 말이야. 그러면, 자기 자식인데도 배아라 하고 하는 사람이 있긴 있겠지. 그거는 어떻게 해? 그 아버지가 사회꾼이다 사규명리는 학문이 아닌데 학문이란 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그런 소리 하겠지 그, 그 사람이 사규명리가 수, 수, 수, 말도 안 되는 학문도 안 되는 학문 이론이라고 이야기하면 알게 된다면 그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 이급해야 하겠나? 안 하겠지 말도 안 되는 그 이론인데, 그걸 자식인데 배워야 하겠나? 근데 나는 그런다 왜냐면 나는 이것이 학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난 솔직히 말해서 대학에서 사주명이 갇히고 점, 치는거 가르치고, 이거는 학교 아니다. 그게 무슨 학, 아무리 학생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학교에서 쳐다보게 되면 그것이 진짜 이론인지 학교에서 가르쳐야 될 것인지 가르치 말아야 될 것인지 이거조차도 모라는 분별을 못하는 게 우리나라 대학이다. 그렇기에는 우리는 앞으로 미래가 깜깜하겠지. 미래가 깜깜하지만 은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것이 살수 있는 거야. 아니? 알았지? 그렇게 엉터리들이 많이 없었더라면 이것도 전부 다 엉터리라고 생각할 까 아이가? 그러면 그거는 또그 그거 묻혀갖고 갇힌 엉터리 돼어버는거다누구말때 똥물에 쇠물 조금 봐봐야 똥물 되는 건 마찬가지다, 그치? 그러면 똥물은 확 걷어내고 쇠물 갖고 이제 마야 쇠물이 되겠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힘들더라도 올바로 가는 거야. 생각을 해봐. 우리 정치판에, 우리 정권에도 보게 되면 나쁜 짓한 사람이 나중에 결코 다 토로 되잖아, 요 지금, 막 나라도, 뭐,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나중에 지 잘못한 거는 다 토로 돼갖고, 이? 엉망진창 되잖아. 우리는 학문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야. 지가 교수하면 많어. 나중에 똥물 다 덮으실 거. 그렇죠. 학위 받으면 많어. 이 PhD 받으면 많어. 수 그, 이? 복제해갖고, 수술 엉터리 논문인데. 저런 거는 나중에 전부 다 누구말따는 다지없애빼야 돼, 이? 지금 대학교 교수들 phd 논문 전부 다 점검해 갖고 복제 논문들은 전부 다막 교수 다 탈락시켜야 된다 집에 가야 되지 그걸 못 가게 하는 게 얼마나 위에서 못한다는 소리들 그제 위에가 꿀이니까 밑에도 못하고 그렇게 이 악순환이 가는 거야 그렇게 미래가 없다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는 그러지 말자